예, 안녕하십니까 어떤 분이 솔리드웍스를 쓰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솔리드웍스에서 어셈블리로 작성한 데이터를 2d 도면으로 변환시 그러니까 dwg 파일로 각 파트들이 볼록화되어 나타나게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 아마 뭐 솔리드웍스하고 CAD를 같이 쓰시는 분이라면 한번쯤은 고민해 봤을 내용이라고 보이십니다 네 질문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셈블리 파일을 어셈블리 파일 자체를 그 cad 파일화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어셈블리 파일을 솔리드웍스에서 드로잉화 시키고 어, 도면화 시키고 도면, 그 도면화 된 파일을 dwg 로 저장할 때 부품별로 블록화 시키고자 하는건지 좀 그런데 저는 두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리드웍스에서 어셈블리 하고 어셈블리 된 파일을 가지고 도면 치고 그 도면 친구 를 dwg 로 저장할 때 단품별로 이제 블록화되게 나타나게 하고 싶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원천적으로 솔리드웍스에서 그죠 솔리드웍스 도면 파일을 어셈블 캐드 저, 저, 파일로 저장할 때 부품별로 이게 블록화 되느냐 안됩니다 안돼요 약간 편법을 써 가지고 하실 수는 있는데 원천적으로는 안됩니다 자, 시, 설명을 해나가면서 제가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에서 예제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음, 간단하게 이 어셈블리 파일을 하나 열어보죠.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어, 여러 개의 파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이렇게, 볼트, 이 너트인가요? 예, 너트 볼트, 그 다음에, 가운데꺼 요런식으로 돼있어요 총 5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셈블리 파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자이걸 가지고 도면을 한번 작성 해보죠 자, 영문판인데 좀 한글판 쓰시는 분들도 뭐 메뉴에 위치니까 뭐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일 유 드로잉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용지 사이즈는 뭐 적절하게 a2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죠? 어, 표제하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X, 일단, 세이브,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라고 하죠? 이게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한번 닫았다가 다시 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최근에 열었던 파일, 다시 한번 열면 정상적으로 보일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일단, 뷰를 여러 개 한번 생성해 보죠. 그래서 뷰 팔레트 누르시고 열려 있으니까 어셈블리 파일 열어 보면 이렇게 열리겠죠. 음, 핀 파일까요? 저는 음, 우측을 보고자는데 하 우측에 따로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음, 이쪽에서 스페이스 바 누른 다음에 어 이렇게 맞춰놓고 봐야 되나? 좀 그런가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자 이게 방향을 좀 돌려야겠죠 자, 컨트롤 키 누르시고 화살표키는 이동이 되는 거네요 자, 슈퍼트키 이렇게 회전이 되죠 아니면 알트키를 누른 채 이렇게 돌리면 좌우 화살표키 누르면 이렇게 15도씩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요거를 이제 정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업데이트 하시고 여기 누르면 예스 yes 누르면 이게 이제 정면이 되는 겁니다 저장하고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번 리셋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게 이제 다시 초기화 되죠? 자, 프론트를 가져오죠. 자, ESC 요 찍고요.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한 1대 2 정도로 넉넉하게 1대일로 키울까요? 좋습니다. 자, 원 닫고요. 이렇게 보죠. 어 렌더링 해서 한번 볼까요? 보면 여기 하나하나가 이제 단품이죠. 단품인데 음, 렌더링 꺼겠습니다. 이걸 하죠. 그럼 이제 요렇게 히든 라인까지 보이게 되겠죠. 이 상태 그대로 한번 저장하고 DWG로 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파일, 세이브 a 즈 똑같은 위치에 DWG로 하겠습니다. 물론 옵션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맵핑 기능도 있고 뭐 어떤 버전으로 저장할지 기능도 있습니다만. 어, 단품별로 이렇게 블록화 시켜서 저장하는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자, 오케이 해보죠. 저장. 화면 이제 DWG 파일로 변환이 될 겁니다. 이건 뭐축천 문제입니다. 원래는 1:1 대 사이즈로 한 다음에 DWG로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자, 캐드에서 한번 열어보죠. 오픈. 어, 제가 바텀 화면에 해놨으니까요. 바텀 화면에. 어딨죠? 블락 B, 블락 B 아닙니다. 그렇죠? <웃음> 네, 조선. 오픈 열어보죠. 그럼 이게 블락 단위로 인식되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그냥 선이에요. 선, 개별 선입니다. 개별 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캐드에서 어디까지가 하나의 단품이고 어디까지 단품인지 모르는 거죠. 물론 뭐 캐드에서 정확히 뭐 알고 있다 그러면 이만큼 잡으시고 이걸 이제 블락화 시키면 되겠죠. 참, 좀 불편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솔리드웍스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뷰가 하나 내려져 있죠? 그러면, 자, 지금 이게 부품이 한 다섯 개 있다고 그랬죠? 자, 세개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바깥쪽 거, 요렇게, 음, 가운데 있는 거, 나머지 거, 뭐, 통째로 보죠? 그럼 뷰를, 예, 컨트롤 C 하세요. 컨트롤 C. 그다음 여기 찍으시고요. 컨트롤 V. 보이 하셔가지고, 블록화 시키고자 하는 개수만큼 이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창을 좀 닫을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뷰 있죠? 첫 번째 뷰를 찍으시고, 자, 여기,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쭉 내리면, 이렇게 있죠? 저는 바깥쪽 링크 있죠? 이것만 블록화 시킬 거니까 이 부분은 마우스 오른쪽, 하이드쇼에서 하이드 컴포넌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렇게 만드시죠? 자, 두 번째 거 있죠? 두 번째 거는, 커넥터만 가운데 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컨트롤 키를 이용하시던, 쉬프트 키를 이용하시던 하셔가지고, 요만큼은 다시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요것만 보죠. 그 다음 세 번째 거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통치를 보겠습니다. 자, 링크하고, 커넥터만 하이드 하죠? 볼트너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세 개로 보겠습니다. 아죠 자 그러면 항목 수축할까요 어디 갔나요 클랩스 아 이게 항목 수축이 잘 안되나요 자좀 되죠 뭐자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하나하나로 블록화 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블록으로 만들면 됩니다 컨버트 바로 블록으로 할 수는 없어요 스케치 요소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스케치 요소로 변화시켜 버리면 이제 어셈블리하고 연결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 어셈블리에서 또는 단품에서 형상이 변화 일어나도 드로잉에서 같이 변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감수를 하셔야 돼요. 찍으시고 블락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누르면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건 시, 스케일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전체가 그냥 하나의 어떤 블록으로 변경이되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거 있죠? 얘도. 스케치로 변경을 시키고 블락화 시키겠다 확인 하고요 세 번째 시트 있죠 어,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여기서 스케치로 변환을 시키겠다 그러면서 블락화 시키겠다 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치는 그렇죠 이미 위치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 부품이 100개다 그러면 사실은 모든 부품별로 이렇게 블락화 시키려고 그러면 이 뷰가 100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부품별로 블락화 시키기보다는 어떤 기능별로 블락화 시키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블락의 개수가 많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제 이거는 뷰가 아니에요. 그냥 스케치입니다. 스케치. 그렇죠? 마치 여기서 스케치 그리듯이 그린 스케치 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종의 블록화, 그루파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a s s e 하고 연결 공간이 이제 끊어진 겁니다. 이거를 save as, 어, dwg로 덮어 써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yes. 그 다음에, cad에서 한번 열어보죠. 열면, 이렇게 열리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될까요? 블록으로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개별 부품으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물론 이거는 따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Move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이걸 붙이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뭐 라인 여기서 계략적으로 뭐 라인을 그리든지 포인트를 찍든지 뭐 수단 방법 가리지 마시고 아니면 m o 하셔가지고 이 블락 선택하고 이 미들 포인트를 여기 미들 포인트에다가 붙이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붙일 수는 비, 어, 붙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 그 정도까지는 감내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음... 뭐... 그렇죠 뭐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도 설명드릴까요? 설명 네. 드려보죠 근데 이놈의 색깔이 <웃음> 파란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블락 편집 상태로 들어가셔 가지고 색깔이 여기서 색깔 지정하지 않은데도 항상 파란색으로 들어옵니다 자 요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한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색깔을 뭐 하얀색으로 바꿔 볼까요 음, 하얀색으로 바꿔 보죠 자 그런 다음에 이블락 편집에서 세이브 하셔야겠죠 세이브 블록 다시 나와 보죠 그럼 이렇게 색깔이 바뀔 겁니다 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블락 1번, 오케이, 얘다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어, 홈에서 색깔, 레이어 색깔 따라가게끔 하실 수도 있겠죠. 바이 레이어면 이놈이 배치될 레이어의 색깔을 따라갈 겁니다. 자, 분홍색으로 해보죠. 어, 블록 8에서 세이브하고요. 그 다음에 빠져나오면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막 그렇죠? 여기서 일일이 배치하는 게좀 싫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죠 어차피 블락 3개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뷰를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똑같이 프론트라는 가져오죠 이번에 1대1 사이즈 그대로 해볼까요 네. 아, 현재가 얼마죠 1대5 인가요 한 다음에 1대1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죠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C, 컨트롤 V, 두개 정도만 보겠습니다. 딱, 똑같은 위치를 겹쳐 쓰기가 되,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컨스트레인트를 걸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좀 그렇죠? 뭐, 아니면, 뭐 이점을 찍고, 이점을 드래그 하면서 이점에다가 갖다 붙여도 되나요? 그게 잘안 되죠? 음, 그런 게 조금 문제예요. 아니면, 이점 찍고, 컨트롤 키 누른 채이점을찍어보자 뭐, 일치, 뭐, 그런 구속이 떠나요? 그런 거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야우, 야후 야고의 똑같은 위치를 맞출 때는, 특정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a 라인 기능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리진 두번 하셔야 돼요. 수평 수직 두 번. 수평으로 이뷰 클릭하셔가지고 맞추시고, 다시 한 번, a 라인 g 이번에는, 그렇죠? 버티칼로 해서, 얘한번 예,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중앙에 두 개가 딱 정렬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해야겠죠? 이만큼을 하이드 하구요 하이드 컴포넌트 그 다음에 두번째거는 링크만 링크를 제외한 나머지거 보겠습니다 얘를 하이드 하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아 얘는 음, 하이드 컴포넌트 하겠습니다 예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걸 이제 다시 스케치 블락화 시키는 겁니다 확인. 누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뷰도 그런 식으로 또 스케치로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블록화 시키는 거죠? 예. 자, 됐습니다. 저장하고요. 이거를 만약에 dwg로 저장하면 되겠죠? save as. 똑같이 dwg로 저장을 하죠? 테스트 파일로, yes. 아, 뒤쪽에 열려있어들습니다 창을 닫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캐드에서 한번 열어보자. 똑같은 파일이니까요. 열면 이런 식으로 위치가 일치하는 상태로 이렇게 올 겁니다. 자 그러면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Ctrl+A. 이거는 색깔을 또 다른 걸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이 레이어 솔리드웍스에서 레이어 지정하고 레이어별로 캐드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세이브 하고요 어, 찍고 컨트롤 1 해서 바로 바꿀 순 없네 네. 컬러 여기서 한번 바꿔 보죠 시한색 네. 음, 바뀌나요 안 바뀌네요 그렇죠 더블클릭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와서 컨트롤 a 요런 식으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음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빨리 나오면서 세이브 하면 되겠죠 예. 아이고, 같은 노란색이네 죄송합니다 자. 뭐 이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그렇죠 왜냐 이렇게 스케치로 변환한 다음에 블록화 시켜버리면 어셈블리와 연결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형상이 변경되면 이게 같이 변경이 될까요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해보면 알겠죠 이면에 스케치 하셔가지고 어, 스케치를 어셈블리 상황에서 하면 안되죠 그렇죠 이 링크 파트 편집으로 내려와서 그다음에 어, 이 면에 새로운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음 간단하게 사각형 하나 그려 보자.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피처에서 돌출 컷 관통하겠습니다. 쓰러올 so 하면 저는 다 남기죠. 올 하겠습니다. 어 샘을 빠져 나오죠? 이렇게 뻥 뚫렸죠? 세이브 저장하고 도면으로 오면 이게 반영이 되냐 는 얘기에요 반영이 되냐? 안 되고 있죠? 뭐 백날 업데이트 해 봤자 컨트롤 피해 봤자 안됩니다 요런 그러니까 것까지 감내를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블록화 시켜서 넘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렇게 어셈블리하고 연동이 되면서 블록화 시키고 블록화 된 거를 또 CAD 변환하고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연동이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렇죠 어셈블리가 병행이 되면 드로잉도 변경이 되고 또 캐드 파일도 같이 변경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단은 솔리드웍스하고 오토캐드가 다른, 위에, 다른 그 회사의 프로그램이니까 연동이 되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 같고 솔리드웍스 내에서도 어셈블리 파일하고 드로잉 파일이 연동이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음뭐 이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선택을 하시는 이거를 가지고 현업에 쓰시든 안 쓰시는 것은 여러분 자유로울 습니다 한번 이거보다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